안녕하세요 우유 한잔 네 도핑까지 해드릴게요 우유 우유 아니 대피 어, 우유 안 우유 어술어 도핑 어, 도핑한건가 어, <웃음> 어, 더핑? 어, 이게 네. 아, 맛 이거 이 먹으면 죽는건가 난무가될것같습 아, 아이저 여기 커피. 여기 맥주아요 자기님 꿈을 간 커피야. 우리 코끝을 찔릴 <웃음> <티를>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허브차를 줘. 허브차를 줘. 허브차? 거기다도 스토했는데. 뭐 어. <웃음>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. 여기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서로 도하는데 결론? <웃음> 야. 선생님, 저 사실 고민이 있어요. 아, 어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랐어요. 어, 진짜요? 부럽다. 평 소리야 쓰고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네, 네, 네. 이불이라고 밤마다 같이 자는 친구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. 그래서 딱 근데 같이 있는데 왜 이불 이불? 아. 그렇구나. 아... 너무 외롭다... 이게 뭐... 신체로또또 또 받는 것 같은 이기분 뭐 뭐지? 아닌가? 야~~ 어어? 어, 데빌아! 데빌아! 데빌아 어디가? 같이 해봐야... 나도 해봐야지? 안 된다. 그게 데빌이는 <목소리> 죽고... 어? 살았잖아. 겠다이 <목소리> 끝낼란다. 안돼, 아직 살길이 남았어. 이불이랑 데이트하지 아, 않아요? 지금 어 아, 빨리. 아하!